전쟁, 죽음, 기아, 역병 역병의 사대 기수가 봉인을 열고 천둥처럼 이 세상에 나올 것이여 그들은 각자 권능을 하사받아 세상의 4분의 1씩을 파괴할 것이 돼 그런 다음 마침내 하늘에서 뿔나팔이 울리면 천상의 옥자가 내려오니 그 자리에, 그 자리에 앉으신 아포칼립스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라 기아, 베드로는 살기 위해 도망쳤고 죽은, 스크림은 먹을 것이 부족했다 전쟁, 루치아은 파괴할 대상이 더 필요했고 역병 라고스 다이버들은 이전 세계의 실패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 오라클의 예언은 4대 기수에 이어 최후의 왕이 등장한다는 걸 암시한다 예언의 내용대로라면 그는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과연 무엇일까 부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4대 기수의 힘을 줄여놔야 할 텐데. 그걸 네가 해야 할 거야.